아니, 씨, 이제뭘하실 거냐면요 먹방을 하실 거예요. 우리하니잘 먹을 수 있죠? 이리 어. 어. 우리, 아리하니 우리 음. 맛있어요? 쉬하비곤이너 보아 하아 아, 이쪽으로 해야지 아 아니 야오오여 아니야 오와잘 어. 음. 먹네 우리 봐봐. 하니 이거 봐봐 이거 뭐야? 우와! 만나잖아 우와! 맛나! 하나! 둘! 셋! 넷! 다 쓰였어! 똑똑똑똑똑 똑똑. 똑똑, 하니 입에 들어가도 하니 입에 들어가도 될요 똑또! <웃음> 오이 가와 잘합니다! 이거뭐이거 뭐? 어디 한번 하니 입으로 들어가볼까 하니야, 안녕? 난 맘마라고 해. 아... 아... 안녕하세요. 저는 하니의 맘마라고 해요. 하니한테 디딕 들어가면은 아주 그냥 소원이 없겠어요. 슉... 비행기 들어갑니다. 이야... 피... 크... 고... 음, 어때요, 비행기 맛있어요? 이맛 아, 다들 다들 다들 다들 다들 다들 다들 다들 다들 다들 다들 다들 다들 다불러들 다들 <웃음> 밀기야, 귤 귤아 하나도 안셔 완전 단거 아빠가 골라서 사다줬는데 <웃음> 왜 화를 내? 요영왜 <웃음> 아, 왜 화를 내? 아, 왜화 아, 왜 화를 아, 왜 이러시냐고. <웃음> 아, 왜 아, 왜 화를 내? 아, 왜그래요왜 이래? 아, 왜이러시 아, 왜 화를 그 아, 왜만를 내? 아, 아, 아니야, 둘이 맛이 없지. 그럼 맘마를 먹으면 맛있을걸? 아니야? 아, 근데 진짜. 지금. 뭐? 맘 심지어 카메라는 내 얼굴 인식 안 하고 얘 얼굴만 인식하고 있어. 어떻게 생각해? 내 얼굴. 어...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